다다치 누예 <목소리도> 아멘 <목소리> l ò 네 <susurra> 한간의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만우에 예수만 삼기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모범마셔 여기.